안녕하십니까 4월 21일자 해외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차선물 이원기입니다. 그럼 해외 이슈부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넷플릭스 구독자 감소에 따른 실적 우려와 p n g 의 실적 호조가 맞물리며 혼조 양상을 보였는데요. 이미 발표한 디즈니 플러스 신규 구독자 확대 계획도 넷플릭스에게는 한동안 악기로 작용할것 같습니다. 반면 장중 하락했던 테슬라가 사상 최대 분기 순이익을 발표하면서 시간 외에서 반등하는 모습이네요 전반적으로 악재가 더욱 부각되는 국면이라 투자 심리 역시 심하게 흔들리는 양상입니다 몇 년째 상승세를 부과하던 소위 테크주들도 이제는 엔데믹을 맞이하며 슬슬 개별적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네요 한편에서는 리오프닝의 수혜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다시금 비상을 꿈꾸는 듯 하구요 다만 하루 장은 평균 6개월 정도 지속된다고 하죠. 이 말이 맞다면 아직 월가급 고객에는두달 남짓 사냥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유진 선물 고객들의 매수 매도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님들께서는 HTS 화면번호 4 0으로 트레이딩 커뮤니트를 통해 실시간으로볼수 있습니다. 먼저 낫상은 매수 89%, 매도 11%로 과매수권에 매우 근접한 모습입니다. 원유는 매수 95%, 매도 5%로 매도 과열이 유지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1%, 매도 99%로 여전히 과매도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금과 원유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장중에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네요. 시장수급도 이런 심리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형국입니다 이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보겠습니다. 나사닥은 어제처럼 13,730포인트에서 14,300포인트 사이에 박스 움직임이 예상되고요. 원유 역시 105.5달러 부분에서 강한 저항이 예상됩니다. 금도 1945달러 부분에서 여전히 강한 지지가 엿보이네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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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해외선물 원기 충전, 유진차 선물, 이원기 였습니다. I wish you t o d a